끝나지 않았습니다. <웃음> 마피아다 아니다만 말하는 걸로. 자, 자, 가자 보게 를라 숨기고, l e t 시야를 가려주세요. 마피아 뽑을게요. 네, 소리 내주세요. 나 뭐가 뽑나? <웃음> 피야 피야 마피아 피아피 피아 마피아 마피아 박 인내 다 보봤어요 다 보봤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나 둘둘 마피아 확인해 다 보네요 <웃음> 네. 자 이제 경찰을 뽑겠습니다 경찰 하고 싶은 사람 네 확인해 주세요 를 뽑겠습니다. 어게보면 가장 중요한 직업. 자, 이회전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잘생겼다. 엎드리는 것 너무... 자, 그럼. <웃음> 죽여. <웃음> 죽일까요? <웃음> 아까 연기를 굉장히 못한 활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어, 네, 저는 정말 시민을 지는경찰입니다 <웃음> <웃음> 즐기자. <웃음> 다음, 다음. 오케이 시민입니다. 버블스입니다수라한데오만 이번에 오래가야 시민 네버블스비 그다음. 버스의 비주얼 하겠습니다 네. 방어성입니다. <웃음> <비디오에 웃음> 네 방어성. <웃음> <방압성>. 방어성. <웃음> 네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웃음> 저는 반장입니다. 반장 말하는 상상도 이상의 시민입니다. 예, yeah. 저는 마피아 되고 싶은 시시 시민 시민입니다. 네, 시민이었고요. 네, <웃음>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 저도 사람. 사람. 어, 마피아도 사람 아닌 가요 아니요, 마피아는 사람. <웃음> 네? 그럼 <웃음> 너 사람 아닌데? <아니야? 웃음> 오케이, 시민. 그럼 먼저 나. 아 그러나. 이상한 거 없어? 경찰이 일단 두 명이 나왔어요. 응. 서로 인정하니까 아, 네. 누가 한개 말고 또 경찰 누구? 아, 하려 응. 나 피해 온것 같습니다. 자, 너가 어, 서로 물고 하지. 뜯고 의심하고! <웃음> 그냥 이렇게 흐르면 <빨리>! 둘이 <웃음> 지금! 자, 지금 자, 빨리! 잠깐 맞다! 이번 방송 컨셉은 약간 조용한 모드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 활 아니, 활, 활이 경찰이잖아. 근데 나는 얘가 경찰 아니었어. 그래서 둘 중에 한명 죽으면 반대 사람죽여 일단. 그럼 끝나. 난 그냥 말안 할래. 난 뻔뻔하니까. <웃음> 어, 어, 뻔뻔하게 죽어. 얘 말은 A2B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보이는 어. 게 없으니까. 맞아. 아. 맞아. 누가 죽고 그래야지. 지금 관전을보고 죽이는 거예요. 빨리. 사위자 죽일수 있나요? 사위자? 지금요. 중... <웃음> 내가 보기 움직여야 될것 같아. 대리기 시작하자마자 자기 자기는 서 자기만 있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을 먼저 죽 근데 뭐자 모자를 들려주자. 아. 아. 아. 자, 어떻게 할까? 뭐 할지 내가 경찰이려고. 응. 그러면 그게 그게 얘 알, 맞는 거냐? 얘 아니야! <웃음> <나는>. 근데 <웃음> 경찰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처음부터 경찰이라고 말안 하지 않아? 네. 경찰이 알려주는 건 <웃음> 살려달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네. 한밤 자고 이제 조사할 거잖아요 찾아가요. 아 그래도 모르겠네 동시에 이제 엑소 자자 <웃음> 여기 자, 결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갈 건지 아니면 <웃음>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을 <웃음> 그냥. 아, 그냥 하룻밤 평가를게요 하룻밤! 보내고 하룻밤 하면, 하면 다 없이 벌써 죽으면 은 <웃음> 어? 아, 죽고 싶죠? 어, 죽어야 되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y o u 아 r e my girl 야. 자, 야. 자, 야. 자. 자. 아니 죽고 싶다는 죽여줘야지 자! 자. 그런 게 아니라 원래그래 아니, 재미있게 아니 아니 아니 한번 봐주잖아 그래야 재 마음으로 하루바 보내요 아 그래요 평화롭게 가자 평화롭게 갑시다 평화롭게 잘한가요? 이제 치 주지 마시고 엎드려주세요 밤이에요 지금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는데 누구만 앉아요 피어만 앉아요 일어나 주세요 자 누구를 탕탕탕 하실 건지 불러주세요 네 정말 찰떡호흡이에요 자 경찰 누구를 확인할 건가요 누구를 확인할 거죠 누구를 확인할 거죠 네 확인되었고요. 자 의사. 네 아침에 밝왔습니다아 잘됐다. <웃음> 죽은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없어 없어? <웃음> 살린 <웃음> 거야? 그런 맞아. <웃음> <것 같아. 웃음> 어? 응 대박이다 진짜로? 근데 와. 내가 뭐국에이는한년이야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있는 한국에 있는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 한국에 있는 에 있는 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사는 한국에 는 한국에 있는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한국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한국아 있는 한한한 뭐더 있다 없다 이걸 말해도 돼요 그냥 동료가. 야, 그게 뭐야? 아니 본인 자유. 내가 경찰이면 말해. 그걸 밝혀. 아, 아제 동료도 같이 주목을 했어요. 누구야 누구? 아, 아 그건 아, 마피아 동료? 그건 말은 안 해. 갑자기. 아니요, 제 경찰 동료? 동료가 같이 주목을 했어요. 근데 경찰인데 너 아까 너가 마피아라고. 제가 제가 너 경찰 동료 몇 명?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거짓말 수도 있는. 너까지 너까지 경찰 한 명이야? 어나나 경찰 한 명이야. 너는 의사. 의사 무조건 나 살려야 돼. 두 명이 심각한... 경찰이... 자 그럼 기서 팀을 들자면 여기서 경찰 한명 나온다. 이거 안 졸던지 전 라운드에서 이제 한 뭐지 편하게 갈 건지 아니면 한명 주요 갈 건지 했었을 때 얘는 사화자한테 어떻게 할거냐을 물어봤는데 한 명은 바로 죽이자고 했어. 죽이기 죽이기 뭐지 뭐라면서? 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리고 솔직히 근데 뭔가 이건 역설하는 영이... 것 같잖아. 아니 경, 경찰 뭐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오초를 들리긴 했어. 아, 마피아 몇명정도까 자! 아니면 우리 진짜 복분율 황영이 죽여볼까? 황영이? 아, 그래. 잘, 야, 야, 야. 다 생각해. 아왜 자꾸 동료예요? 야요이걸로 깨임도 날 수도 있다. 아, 내가 보기엔 이세 명이야. 지금 내가 아, 마피아 마피아 둘이, 아, 둘이 둘이 아. 보호해 주고 아. 있거든, 애들아, 잘, 잘 들어. 호르미이 둘이 마피아면. 근데 아니 설마 그 정도로 독하지는 않아. 좀 생각해봐, 생각해봐, 들아 계속 커버해주고 있어? 저는 항상 정직하게밖에 속을 근데 일단은 하지. 화를 보고 가자 갑자기? 마피아면 은 얘가 진짜 아니에요. 경찰인 거고 그럼 답은 나온 거야 진짜 경찰 근데 명이... 이번 판은 중요하실 게 죽어도 지금 몰라요 어그네 아, 마피아가 아, 죽었는지만 그, 그니까 러 아니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이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경찰과 마피아라는 거지 어 무조건.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끼기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예를 들었을 때 얘 얘는 이미 죽을 아, 걸 알고 근데, 있는 거야. 근데 근데 죽을 걸 알고 있는 어, 그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의사가 어, 얘를 살린 거야. 근데 어떤 멍청한 의사가 근데 그런 거얘기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현준이 죽였어. 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현준이 죽여서 빨리 근데 화리 죽이잖아? 근데 화리 그 마피아였어 그럼 걔가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사배이말이죽거 아니야? 안 말해준다고 근데, 아 그럼 말해준다고 근데 의사가 똑똑한 나, 건 심지어 심지어 의사 본인 알 거야 그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사 <목소리> 살렸으니까, 어. 의사가 살렸으니까 의사가 같이 똑똑한 거아 본인을 살렸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일단 어. 투표를 해봅시다 아, 근데 어, 난한마디 근데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할때 소리가 들렸는데내 양쪽이 었거든 페이크? 아, 페이크? 네, 근데 진짜였어. 내 네, 양쪽이. 분명히두 아, 명이랑 분명히 사이즈, 사이즈 나왔다 잠깐만, 셋이야, 셋이야. 잠깐만, 세시야, 세시야. 잠깐만 진짜 한 명은. 얘들아, 할만 한번 보고 가자. 아, 아니 잠시만,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믿어봐. 있잖아. 만약 어, 얘가 혼자 있다고 했잖아. 경찰이면 쉬울 텐데. 근데. 얘 생각해봐. 아, 말. 아, 아, 진짜 아무도 나 천잰 거 같다. 여기 여기서도 여기서도 목소리를 들었다고. 양쪽 Q형은 양쪽에서 옷을 들었다는데 케빈 형은 나도. 저쪽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 도 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해어게해 하나, 둘, 셋! 그냥 무조건. 네. 뭐야, 뭐야. 딱 봐도 아, 한 명이 가도 많아요. 둘그 중에 한명 무조건이. 한, 한 명이 가도 많기 때문에. 나 말했다, 경찰 한 명이라고. 이번에. 아, 경찰 한 명이야. 내가 경찰, 아, 한 명이라 경찰 한 명이라고 말했다, 진짜. 자, 자, 자, 자, 자, 자. 그럼 한번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 없죠? 3, 2, 1, 땡. 네, 한 명이는 아, 아, 죽었습니다. 마피아 가 잔다. 마피아는 말해 줘. 아, 그건 말해 줍 마피아다. 그거 말해 주거 아니에요. 어? 거봐. 셋이야. 아. 쎄. 아, 아이고, 셋. 혼야 혼자야. 아, 다다셋이다어 자, 엎드리시고. 마피아. 고개를 들어 주세요. 네. 빨리 지목해 주세요. 누구지 목한거요 네. 경찰, 고개를 들어주세요. 누구를 확인할 거죠? 의사? 네. 시즌2 나야아 네. 아침이 <웃음>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아. 날침이 밝아. 아아 아침이 아침, 아침. 저 지금 의사는 아무도 데... 보호하지 못하고 저 집에서 한 명이 저 세상을 갔어요. 이건 근데... 바로 누굴까요? 제가 나겠지. 다리 나였습니다. 어, 어? 어? 뭐야? 아네 아니 왜 시민들끼리 이렇게 싸우냐고 마무지 마피아인지 아닌가? 아닌지 확인을 마피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릴게요. 마피아 아닙니다. 아, 마피아가 아니고야! 근데 너는 왜? 아니가 밤에 죽국은 당연히 마피아가 아니지. 밤에 어떻게 마피아지고? 자살하지 않는 이상. 음. 아, 그렇네 뭐라고 다치 아, 그런데 마피아가 소환을 아, 아, 죽이지 않 마피아가 아, 어, 있다. 마피아 혹시? 아, 답답 아, 그러니까 그장 <웃음> 아,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이거야. 아, 밤은 아, 그 아. 아, 그래. 아 마피아일 아, 거고 그래, 낮에 시민들 그래. 힘을 낼수 있는 거야. 그래. 경찰 한 명은 밝혀도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아. 경찰이랑 의사끼리 짝짝꿍을 잘아야 돼. 맞아. 아. 련네 봤을 화리 진짜 경찰이었고 한명 아. 대로한명더 있는데 아 아.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무 말 기르는 거야. 근데 이건 파리 경찰 아니었어. 상현이가 경찰인 척을 했던 거야? 확리 황리, 아니 이제 확가 경찰이었을 수 있지. 이건 우리가, 아니지, 있지. 이건 우리가 아니지, 말. 말. 한마디 네. 할게요. 네, 의사는 저 살리세요. 맞아, 맞아. 내가, 아, 내가 찰이야 한마디 딱 맞아. 했어요. 아, 분명 말했어요. 네. 맞았어, 분명 말했어요. 저는 네. 상윤이, 상윤이 형은 아니야. 아 진짜. 나알거같 아니야, 아 맞아. 아니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야, 맞아. 상윤이 형 말이야. 소는 거 잡죠? 아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왜 내가 희연이로 아니 일단, 난 캠인부터 간다. 아, 형럴 거야. 아, 작아, 오 마이 갓나나 마페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봤을 때 영훈이 아, 형이 아, 이렇게 말한 거 진짜 진심이야 영훈이 은 경찰 말이야 상현형 내가 보기엔 상인이형 의사야 그냥 눈 대듬어 보 근데 진짜 아니야 <웃음> 네, 근데 야 백타야! 백타야! 하나 둘 셋! 바보들 마피아예요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상현이 형 들으면 안돼내말 믿어 상인을믿어 처음부터 애매 야, 진짜 아니야, 형! 아누가 내가 지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구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인할거가누군가누가내죠가가 의사 수술 빨리 들어갑니다. 수술 음. 잘못됐어요? 네. 아칭 및 알겠습니다. 아, 잘못됐어요. 아, 설마? 자, 설마? 나 죽었어요. 설마 나 죽었어? 자, 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아, 아, 네. 형이 형이. 나 그렇게 말했는데? 영훈이가 아, 죽었습니다. 아, 어? 아, 뭐, 그 영훈이 경찰했고 영훈이 형이 지금 상윤이 지목한... 형은 진짜 아니라고 아닌 거야 그냥 상윤이 형은 아니라 했으니까 아닌 거야 와, 진짜 상윤이 내가 와. 손으로 대추잖아 무서워, 어서워무서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진짜. 나, 신심으로 나도 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두 게임 동안 너, 나는 손, 여기 거. 있는 거야 무서워, 나도 무서워, 무서워. 나, 그게 <웃음> 그러면 <웃음> 그렇게 되면 나 지금 딱 의심가 는 사람이 <웃음> 아 진짜 타의심가 <웃음> 형저 <웃음> 아, 믿으세요 <웃음> 진짜 이따야 이따야 주현이의 시민 가아제 껌이다 오케 <웃음> 커졌어!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재고! y look 거 t it. I t 아 k e my animal. I'm n o 니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아 e I'm not sure. I'm n 나도 sure. I'm not sure. 제이콥이 이제 드러나면은 에릭은 무조건 맞아 만약에 마피아를 는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닐 경우 뉴야 확실해 아 그것도 또... 아니야 네, 오버... 네 여기서 네. 표시, 네. 표시, 표시, 표시. 네, 자, 자 예.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아, 아. 야. 그럼 어, 어, 근데 마피아가 아니에야 그러면 뉴다 마이 진짜 아 근데 제가 아니 경찰이 있으면 저 발견해 주세요 마피아! 들어주세요 이 영역 천자식들 누구야? 오케이 경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살릴거죠? 누구를 살릴거죠?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은? 케케 죽었어요. 누가 뭐.. 죽었냐? 선 o 가 h a t 습니다 아 마피아 한 명인데? a t s 마 p sir? So, 아 h a t s up, sir? So, w h 마피아 up, sir? So, what's up, s 진짜 So, w h 짜 t s up, sir? So, what's up, sir? So, 아닌가? 뉴랑 츄인데 저는 뉴라고 생각해. <웃음> 저는 주연일 이 같아. 주현이 들이야. 주현이. 주현이. 주현이 저도 안안 해보죠. 진짜 아니에요. 변명해보세요. 아니 나 진짜 상인 나 아까 상인을 초고 있는데 아, 진짜네. 생일이라고 안 봐줘요. <웃음> 나를 선택하는 건아 너예요. 아자 그냥 여기서 여기 결정합시다. 오, 뭐 하나 둘 셋. 어? 아니 이 네가 마피아 봐봐. 어, 마피아 배수. 마피아 분명 세 아, 명이야. 아, 네. 왜냐면 여기서 마피아 죽지 않으면 네. 마피아 이기니까. 근데 마피아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을 죽인 거야. 자기들 자신 이 있으니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근데 아, 네, 내가 죽으면 끝난다. 고 게임이. 마피아는 뒤 있는 거야. 무서워. <웃음> 아, 아. 아, <웃음> 병! 저 게임 솔직해. 근데 난 이렇게 말해는내 있어 갈피를 못 잡겠어. 아니,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이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아니, 만약 만약 나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서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얘아닌약 이생 친구는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나봐야 아, 들아상야이 <목소리> 아니라고요! 그럼 c o m 봐 그럼 이 o m e 아니야 상현이 on! Come on! c o 이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아 e on! Come on! Come on! Come o 드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는 m e on! Come on! Come on! c o <웃음> <웃음> 아.. 주말 주말 기억인 것같아 연기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네 아이, 물론 해주세요 아니 아, 안끝났요 게임 끝났어요 마피아 아, 지금 아니요 아니요 진짜 얘기할게요 아, 나 누가 제가 죽잖아요 마피아 승이에요 진심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셋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시민입니다 마지막 결론. 아 마피아, 마피아 증 명이 아닌 거야 형. 멈춰, 한 명이었을 거야. <웃음> 나 몽초보야. 나, 멈춰, 나, 나, 멈춰, 나, 나 <웃음> <난> 그냥 제발 다섯 명 아니. 아니 마지막 결론 생각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무서워. <웃음> 경인이. 아 무슨. 그, 아니야 이스이자 생각해봐. 자 마피아 지목해주세요. 이 앙증맞은 녀석. 네. 죽었습니다. <웃음> 아 맞다. 하지만 에릭은. <웃음> 시민이었고요. 네, 네. 공동묘지로 빨리 가자. 너난난아는거 뭐, 뭐, 근데... 같아. 모르겠어. 아니, 일단 일 앉자 앉자. 자 아니 혼자 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형 이게 천재예요. <웃음> 나도 이거 천재 이거 있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내가 진짜 바보. 나도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어. 나도 정말 잘 나, 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도 잘 왔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제발 죽여줬으면 좋겠어. <웃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되겠지 않아? 네. 자어 갑자기 반전이 나 상인형이 유를 의심하다가 봐봐요저 죽잖아요 지금 게임 끝났는데 진 거예요 어떻게... 자 가봐요 마지막 에잘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까지 온 것도 미생이에요 제가 <웃음> 봤을 때 제물이 왔어 여지구 우리 마피아 봐 상인형 상인형 잘생겼어 봐요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해가지고 얘 죽이고 얘까지 죽였는지 아 여기 가자 가자 결론 없어요 방해했어 일단 상인형 상인형 오자 이미 선택 3, 2, 1, 1 0리 아니, 상현 형이 다 망쳤어! 상 형, 야! 근데 봐 이번 게임은 진짜 상인 형이 다 망쳤어! 근데 솔직히 이거 마피아가 있다 볼수 있어, 그치? 상 형이 마피아였어! 내가 처음중요 게, 니네끼리 한 게, 너가 마피아! 맞아, <목소리>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 왜나안 잡았어? 나... 나 진짜 아니, 너무 아니 둘 때문에 그냥 게임이 그냥 다 망가졌어. 너무 아예 그냥 다처음부 원래 이렇게 돼야 돼. 고널 아니 집신 있어. 이치 못해. 우리 둘이 같이 살고 내가 살고 바로 갔을 게. 이게 내가 상인형이 이게 아닌 거아니까내상일 이렇게 같이 묶어 가니까 아무도 오지 말아. 상인형이 진짜 어떻게 마피아 거의 마피아 이었어다 심해 죽이. 나진데 왜냐면 내가 죽었을 때 선우가 마피인 걸딱 알았어. 진짜 바로 그때딱 나이 그러니까, 알고 있어. 나 진짜 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응, 누가 장치, 장치 계속 물러드는 <웃음> 거야. 나는, 거기서 나는, 캐치. 캐치했어. 영훈이 형한명 경찰 딱 밝힐 때딱 살렸어야 되고. 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경찰이야? 안 살려. 나내 의사야, 의사, 의사. 우리 영훈이 는 맞아. 사, 나 의사. 그러니까 애, 지금 두명더 완성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 다 상현이 형 믿고 가는 건 가는 게임이었는데 상현이 형이 다 영어로 다 못했으니까 이 게임 이 오히려 이 게임이 앞이 는상현이 형이 있어 진짜 앞이야. 아. 상윤형이 다 믿게 되는 어, 경 뭔지 알아? 그게 영문형이 경찰 때문에 상윤형 내가 그러는데 응. 그러니까 조사했다고 해서 그래. 아 그래. 어, 그래도 이. 아 재밌다.